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이다.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다. 늘 오늘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게 곧 행복한 인생이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봄에는 산과 들에 온갖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봄철에 새로 움투는 새싹들도 참 아름답죠. 새싹들은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은 가랑잎이 돼서 떨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흔히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걸 보는 내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가랑잎을 보면서 찬란했던 내 젊음도 저 가랑잎처럼 쓰러져 가는구나. 나이 들어가는 내 인생이 아쉬워지죠. 봄에 피는 꽃, 새싹만 이쁠까요?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무척 곱고 예쁩니다. 봄에 꽃놀이를 가듯이 가을에는 단풍을 보기 위해서 단풍놀이도 가죠. 아무리 꽃이 예뻐도 떨어지면 아무도 주워가지 않지만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은 책 속에 고이 꽂아서 오래 보관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고 자라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잘 물든 단풍처럼 늙어가면 나이들미 결코 서글프지 않습니다. 자연이 변화하듯 편안하게 늙어가면 그 인생에는 이미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의 삶은 덤이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몸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걱정이 돼요. 혹시 암이 아닌가 해서요. 요즘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 몸이 좀안 좋거나 하면 혹시 암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암 발병률이 왜 높아졌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예전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사망 원인 가운데 암의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또 어지간한 병은 다 고치는데 암은 잘못 고치니까 마치 요즘에 와서 많이 생기는 듯 보이죠. 또 암이 생기는 원인으로 발암물질이든 음식이나 환경오염,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소 마음을 편안히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되도록 자연적인 음식을 먹어서 발병률을 낮추고 설사 암에 걸렸다 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리 암이면 어떻게 하나 죽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 여기저기 더 아픈 것만 같고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이럴 때는 몸에 대해서 집착하는 나를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몸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허물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육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마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설사 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집착을 내려놓아야 어떤 결과에도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부인이 남편이 최장한 말기 판정을 받았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 산다고 했는데 자연식을 해서인지 병원에서 약물 치료가 잘 돼서인지 많이 좋아져서 6개월 넘게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식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다. 병원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들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듣지 않다가 죽었으니까요. 또 산에 가서 살다가 산 사람도 있고 산에 가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고민이 될 때는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완치를 시키겠다는 생각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 산다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 일단 성공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 달을 살든 두 달을 더 살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덤이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한달 살다 죽어도 좋고 두달 살다 죽어도 좋고 열달 살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면 남편도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수 있고 본인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살리겠다라고 매달리다 남편이 죽게 되면 온갖 애를 다 썼는데 남편이 죽었구나 내가 치료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니 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산에 가서 사는 것도 남편이 좋아하면 가서 살면 되고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도시에 살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남편을 꼭 살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인생은 꼭 살게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앞으로 언젠가는 죽습니다. 단지 10년 아니냐, 5년 아니냐, 3년 아니냐 이 차이일 뿐이죠. 그걸 갖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말하면 하루하루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던 3개월 이상 살았으면 성공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루를 더 살아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일 죽어도 성공이고 한달 후에 죽어도 성공이고 1년 후에 죽어도 성공인 거예요. 일단 생명의 한계를 극복했으니까 그 다음은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기쁩니다. 부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해하면서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인생이란 게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다 죽는 게더 중요하죠. 그리고 오래 살겠다는 집착을 놓아버리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이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 신혼도 끝나고 사랑의 감정도 조금은 식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는데도 남편만 보면 가슴이 뛰고 긴장이 된다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쳐다만 봐도 좋은데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계속 신경을 쓰는 자신이 싫고 괴롭다는 거죠. 남편이 취미로 찍은 코스모스, 들국화 사진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 생활을 하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부러움과 질투심이 밀려왔대요. 남편이 돈을 가져가도 화가 안 나고 어디를 가도 화가 안 났는데 지난 가을 남편이 혼자 가서 찍은 꽃사진을 보면서 이제는 사랑의 끈을 놓고 싶어졌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남편을 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지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싫어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걸까요?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괴로움에 허우적거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해야 하고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자기가 먼저 칭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칭찬을 받죠. 그러면 괴로움이 적고 즐거움이 크지만 완전한 행복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완전한 행복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푸는 마음만 내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의 실망감 또는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지 않아서 상대방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의 실망감 이두 실망감은 다릅니다. 내가 도와주고도 도움을 못 받았을 때 실망감이 훨씬 더 크죠. 내가 베푼만큼 받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베푼만큼 대부분 받기 때문에 괴로움은 적지만 베풀고도 어쩌다 못 받는 경우에는 괴로움의 깊이가 베풀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움의 씨앗이라고 하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미워할 일도 없는데 사랑하는 사이에는 철천지 원수도 생깁니다.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 친했던 친구,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바로 기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사랑받는 데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사랑을 주면서 죽만큼 받으려는 거죠. 사랑을 주면 받을 확률은 높지만 혹시 못 받게 되었을 때 받지도 못할 사랑을 내가 무엇 때문에 줬나 이런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지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이 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을 베풀 때 일어납니다. 남편이 코스모스를 좋아하거나 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거나 같은 건데요. 그런데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남편은 괴롭지 않은데 남편을 좋아하는 나는 왜 괴로울까요? 남편은 코스모스에게 내가 너를 좋아하니 너도 나를 좋아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을 좋아하니까 남편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이젠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핵심을 놓친 겁니다. 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것은 남편이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데 내가 좋아하니 너도 나를 좋아해라 라는 요구가 있고 그 요구가 충족이 안 되면 내가 실망한다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이게 힘든 거니까요. 그냥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하면 됩니다. 설악산에 다섯 번, 여섯 번 갔는데 설악산이 나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다고 이제 나 설악산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왜 내가 설악산에 매여 살아야 합니까? 남편은 코스모스를 계속 좋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처럼 남편을 좋아하되 남편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사람도 누군가 자기를 좋아하면 좋지만 좀 지나치면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한다고 밥상을 차려놓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라 이러면서 자꾸 입에 넣어주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정성을 쏟아준다는 건 알지만 갈 때마다 그러면 귀찮아서 나중에는 할머니와 밥을 안 먹으려고 할 겁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할 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좋아서 그럴 뿐이니 상대에게 나처럼 똑같이 좋아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꽃을 좋아할 수 있어서 좋은 것처럼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맙다. 이 부인은 남편이 없으면 못 견딜 사람입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고요. 좋아할 대상이 없어서죠. 남편이 어디 가고 없을 때 힘든 것도 남편을 내가 보고 싶은데 못 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좋아하겠다는 마음 대신 좋아할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감정이 더 절제가 되고 편안해집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바다가 기분이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이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은 바다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산은 그냥 산이고 바다는 바다고 하늘은 하늘일 뿐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라는 것 없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 없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기대 없이 좋아해 보세요. 바다를 사랑하듯 산을 좋아하듯 삶과 죽음은 하나의 변화일 뿐 오래 살고 싶다는 욕망에는 인연 맺은 사람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집착이 존재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이래저래 괴로워하면서도 애착이 있는 이곳을 떠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살면 좋겠다. 손주 볼 때까지 살면 좋겠다. 손주가 대학 갈 때까지 살면 좋겠다.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별을 자꾸 뒤로 미루죠. 아무리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려고 해도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피골이상접해서 물도 못 넘기는 가족을 보면서 이 육체와 함께 정신도 사라지는 것인지 다 사라진다면 지금 이 생에서 굳이 이렇게 애쓰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몸이 조금씩 말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나쁜 게 아닙니다. 죽은 뒤에 관들기도 수월하고 화장할 때 에너지도 적게 들죠.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소진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고 숨이 넘어갈 때까지 정신이 맑으면 더욱 좋습니다.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는다는 의미죠. 생하고 멸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를 볼수 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죠. 그런데 바다 전체를 보면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물이 출렁거릴 뿐입니다. 바다 전체를 보듯이 인생을 관조하면 삶도 없고 죽음도 없죠. 그러나 파도 하나하나를 보면 분명히 파도가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인생도 언뜻 보면 생하고 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가 아닌 인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릇에 얼음 구슬을 담아놨는데 네 다섯 살짜리가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오니 얼음 구슬이 없어지고 물만 담겨 있었어요. 아이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엄마, 내 구슬이 없어요. 그리고 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이때 엄마는 그 과정을 아니까 얼음 구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다만 얼음이 물로 변한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생멸의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생겼다고 기뻐하고 사라졌다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전체로 보면 변화일 뿐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즉,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변화할 뿐이라는 거죠. 숨이 끊어져 몸이 흩어지는 것이나 하루하루 세포가 바뀌는 것이나 다 똑같은 변화입니다. 지금 세포가 변하는 것은 소나무 잎이 새로 생기면서 그 전에 잎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푸르다고 느끼는 것과 같아요. 또 몸이 급속도로 해체되는 것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서 나무가 죽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하는 것은 변화뿐인데 보이면 살았다고 하고 안 보이면 죽었다고 하고 안 보이다 보이면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한 생각 불쑥 일어났다가 갑자기 흩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사랑하자 이렇게 약속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생각을 고집하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변하는 것을 봤을 때 괴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성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걸 깨쳐서 집착을 놓아버리면 생겨난다고 기뻐할 일도 없고 사라진다고 괴로워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것을 직시하면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을 텐데 부분적으로 인식하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아쉬움이 생기고 없어질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늙음도 죽음도 단지 변화일 뿐임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